어오오 오오오. 오 아, 이거 끝을 이거는... 거야? 어, 그런 거 같애. 아니, 끝일 거 같지 않아. 이건 끝일까 또? 아, 아니. 어, 아니 아니. 짜자자. 와, 이거 끝이 아닌 거 같은데. 이 예, 이건 진짜 끝이야. 팀. 이거... <웃음> <웃음> 신기하다. 노을 지는데 돌고래가 완 점프를 하고 있네 얘? 정체불명이 뭐야? 얘는 어쩜 예쁜 엄마 엄마 달팽이라고 해 엄마 달팽이? 응. 우와 이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엄마는? 응. <웃음> 엄마 나는? 나도 엄마 봐. 예쁘잖아 <웃음> 엄마 나좀봐나 나. 응? 나좀봐 우와 네, 너무... 잘 그렸다 최민아 <웃음> 왜 이렇게 잘 춰? <웃음> 봐봐 아 요거 좋아, 요거 너무 힘들어 보는데? 이게 제일 최고지? 이게 제일 최고야! 이게, 이게! 이게 진짜 야 이게 제일 최고야! 이게 제일 최고지! 너의 태풍에 보여줘 계속! <목소리> 이게 제일 야어 야야! 먹지, 먹지. <카나> 아니, 줘 빨리 가! 더? 더찾다 이거는 밤양갱. 얘는? 음. 아, 내가 먼저. 아, 이건너 같아도 그러하이 이렇게 오, 찾았다. 한번 먹어볼래요? 이거 밤양갱. 음, 밤양갱 맛이 어쩔 것 같다. <카나> 맛있어? 응. 근데 껍질이 안 맛있다. 안 했는데 고만 봐. 음. 응. 맛있어? 식감은 별론데. 식감은 맛없어. 별로. 아, 식감은 별로야? 응. 근데 부드럽잖아. 응. 부드러워 어머. 식감을 <웃음> 싫어요. 어, 근데 그 해비 테리는 좋아하잖아. 두부 이런 거 좋아하고. 두부는 좋아 오오오오오 왜 이래? 팍 양갱 한번 먹어봐 그러면? 응잠깐나요거 나 먹어 양갱 응. 한번같은 어! 한입어야 <목소리> <나와>? <웃음> <응. 목소리> 먹어봐 너는 이제 짜리 두려미끄 아니야 먹어봐 어때? <목소리> 맛있어? <맛나? 목소리> 먹어봐 <목소리> 먹어봐 <목소리> <목소리> 사실 싫어해서 그냥 팥 맛이 날거 아니야? 아니야, 한번 먹어봐. 우와, 아무나 한도안나응 초콜릿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봐. 이거 먹으면 시크릿 휴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어봐. 맛있지? 갑자기. <웃음> 어!